안녕하세요 여러분 먹뷰입니다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에서 절대 빠지면 안되는 메이크업 브러쉬를 소개해 드리려고요 바로 코디피아 프로페셔널 브러쉬입니다 아이섀도우 브러쉬 아이브로우 브러쉬 총알 브러쉬 총 3가지 인데요 저는 일단 브러쉬를 꽤나 많이 써보고 가지고 있는 편인데요 코디피아 브러쉬는 브러쉬 모가 굉장히 부드러워서 메이크업 할때 굉장히 잘 발리는 편이에요 먼저 13호 아이섀도우 브러쉬는 굉장히 촘촘하고 풍성한 천연모예요. 가루 날림 없이 부드러운 터치감을 자랑합니다. 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루 날림이 적었고 발색이 되게 잘 되는 편이라서 초보이신 분들에게 굉장히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크기도 아이올에 딱 맞는 편입니다. 그리기 굉장히 편해요. 54호 총알 브러쉬도 동일한 천연모고요 부드럽고 쉽게 블렌딩 할수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이홀의 포인트를 잡아주기에도 괜찮겠지만 이제 노즈에 이제 쉐딩을 잡아갈 때 그때 사용하기에도 괜찮은 제품일 것 같아요. 기존에 브러쉬를 쓰시면서 발색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는 제품들을 쓰신다면 이 코디피어 프로페셔널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국내 자체 생산 메이크업 브러쉬라서 믿을 수 있는 고퀄리티 제품입니다. 17호 아이브로우 브러쉬는 사선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영역에 확실하게 그릴 수 있고 굉장히 촘촘하게 힘이 있는 편입니다. 아이브로우 브러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촘촘하고 힘이 탄탄한 편이라 가닥가닥 포인트를 줄때 사용하기에도 괜찮고요. 저는 이 브러시를 아이라이너 스머징 할 때도 이렇게 사용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메이크업은 완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스카라로 마무리해볼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코디피아 브러쉬 제품으로 아이메이크업을 완성해봤는데요. 굉장히 국산 제품이라서 그런지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괜찮고 가격도 저렴해서 초보자분들이 도전하실 만한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